아들, 엄마가 얼굴도 이쁜데 이렇게 요리도사라졌니 <웃음> 이걸 사자상으로 뭐라고 하지? 응? 저와 저천이요? 아들, 우리 똑똑한 아들 요만큼 더 생각해봐. 그거 말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. 자, 뭐지? 금상첨화다, 윤석아. 그게... 그게... 과대 망사? 아우! 아들! 아니, 그게 아니고! 아니, 누굴 닮아서! 아 엄마? 노노노노노 아빠야 넌 아빠 닮았다? 아들 금자로 시작하는 거야 자본이 생각해봐 넌 분명히 알 거야 응? 네. 아! 그 시초문 맞지? 난 엄마 닮아서 천재인가봐 <웃음> 아, 웃는 것도 완전 아빠 닮았어 딸, 우리 딸넌 알고 있겠지? 엄마 난 아빠 닮았어 <웃음> <웃음>